오늘 아침 미사는 제가 시차 적응이 덜 되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잠깐. 뭐이 툭툭 떨어져. 아. 아침문. 아침문. 강남 갱단 토벌 성공. 패트리어트 빌의 한신부 갱단을 회개 사 지난 지 15일 시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강남갱단이 어느 한 신부님의 평화로운 구역예배를 통해 회개를 한 것으로 갱단을 회개시킨 신부님은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한 우리 위대하신 하트비츠 비트... 시장 이게 뭐야 이게 기사가 경찰 측에 추가 발표에 따르면 강남갱단 몇몇 인원 등 공거지 부근 여전히 남아 아직도 활동 의르라켓나 <웃음> 어디 아니 도시의 한 줄기 빛 신부님. 에 음, 그렇지. 이게 기사지. 패트리어트빌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세인트루이스 성당을 뽑는다. 아침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아주 좋구만. 맥게고 오늘 헌금말이다 아, 제가 요즘에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어, 있어가지고.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근데 오늘은 이것도 이거지만 오늘부터는 우리가 술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술장사 맡겨주세요 누구 그래 니함 네 맡아봐라 책임도 니가 지고 음. 아. 감사합니다 형사님 아 역시 우버가 좋네 음. 다음부터 기르지 마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뭐돼 저희 저희 이 뭐하는 기고 신부인교 지양철인교 아 아니 아니 어어 <웃음> <웃음> 어. 저요? 음, 아닙니다 <웃음> 들어가이소어 음. 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에이 장난 장난 아이, 장난 장 장난도 뭐칩니까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밀고 가끔은 당기고 그러니까 지금 음. 저랑 연애 하시겠다는 어? 어데 네. 약간 그~ 약재료를 사 와가지고 한번 그냥 막막 막 섞어볼까 그냥 근데 약재료도 비싸잖아 한 보러 갔다 오자 어데 네. 약국 어데 네. 여기인가 아 여기다 음~ 그냥 우리 돈만 십이니까 <웃음> 진짜 비싸구나 <웃음> 아니 잠깐만 이거 재료 다 살라면은 천오백 달러 드네 지금 아니지 만 오천 달러 드네? 이거 근데 진짜 있는 원소들이 이게 진짜 있거든요? 이거 원, 원소들이잖아 이거 진짜잖아 이거 아르곤 포션들 이름이 써 있습니다 카본 헤이스트 포션 신속의 포션 그러네 이거 실명의 점프 부스트에 뭐 이런 게 힌트가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여기 안에? 어 잠깐만 코카이? 어 코카이? 어? C17에 뭐? 어 C 카본 있어 H. 2 1 H. 면 수소야? H있어! N! 질 E. 소 N 근데 N 이 없는데 수 E. 립붕 E. 붕탄질산 E. E. E. E. E. E. E. E. E. E. E. E. E. 산 질산 네 풀. 뭐라고? <웃음> 어. 아 그리고 술 파는 곳 해놔야 돼 주류업자 찾았다고 메인 시스템? 어데고 음, 좌표함 찍어봐라 어데 마이너스 천에 마이너스 천아 와트공원 역기 가까워? 오케이 갈게요 어와 놀이터다 와랄랄랄랄랄 저기 보이십니까 저기 저기 석유 시추 하는데 말입니다 신문 봤습니다 신부님 제가 헌금 두둑히 하러 도돈 챙겨서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에 들어가십시오 예, 예, 예. 네네네 여기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아이 놀아주러 왔습니다 몇 개고? 일찍 안 일이 몇개가 이상한 걸보 <웃음> 뭐 이상한 걸볼주 알았는데 <웃음> <이상한 걸 웃음> 요즘, 요즘에 아들이랑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서 아, 우리 재료말을... 신부님이 예예.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거야. 아, 요, 요, 요 안에 있습니다. 아, 아 음, 음, 음. 대충 월마트 안에. 아, 어, 대충, 어, 그래, 월마트, 어, 대충, 대충 위치만 알면 되지. 아, 오셨습니까? 네, 경사님. 아, 아, 길을 잃었다고. 어디로 내려다드릴까? 어디 소속이세요? 자, 저봐. 아, 여기 소속이에요? 네, 그냥 저기 와트 공원에다가 내려다주시지요.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가시죠 타세요 나도 예? 정신님 아니 차 이름이 떨어졌어 잃어버렸어 아니 이게 무슨 야, 데려다 드릴게요 출발 자, 출, 출, 출발 얘들아 소금 뿌리라잉 <웃음> 주류 뭐야 320달러밖에 안해? 불법하면 은 640달러야 아, 근데 이건 사가야겠다. 이거 빈병 사가야겠네. 이거 재료가 보네. 블레이즈 가루랑. 주머니에 돈좀 있나? 어어어. 어, 어. 어, 오케이. 어, 내가 재료 사갑니다. 128병 정도만 간단하게 사보고. 그냥 좀 넉넉하니 사갈게, 이거. 블레이즈 가루. 우리가 지금 땅문서가 3개인데, 어? 이거 지난번까지 농산물이 안 자라는 것 같더니, 이제는 자라나 보네요? 잠깐만 이거 잘하면은 문제가 커지는데? 왜냐면 이거 샤이비 저세력이 지금 땅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리고 술 만드는 거는 어, 라미가 전문이다 음. 술 만드는 것도 전문이고 마시는 것도 전문이다 내 비율을 다 알아가 이렇게 이렇제조하면잘 만다 맛있다. <웃음> 우리 어? 중에 제일 잘 만다 네 여기 돈줄 테니까 어? 다섯 칸땅 한마지기 그 다음에 술 장비 가온나 어내 땅이 갖고 싶든 너희들 사업장은 요쪽으로 올라가서 <웃음> 아바꾸만 인상착이 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아예 아, 고해성사 아, 예.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저희 신도님들이리에 아, 신동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 하나 두장두장 찍은 겁니다 그거. 아 이게 뒷모습인가 하는 거고 아아 아, 요렇게 우리 신도님 분들 중에 갈색 머리 가 이분이 어느 소속인지도 몰라서 뭐 혹시 상대 팀이면은 상대 팀이어도 말씀해 주시고 아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구형 예배를 좋겠습니다. 또 나가봐야겠네요 제가 또이 도시의 평화의 사도니깐요 아, <웃음> 아유 걸걸걸예 들어가시고 예 들어가시고 황금을 네. 예, 좀 하러 간아예 그러면은 황금 네. 예, 예. 고해성사실에서 뭐 은밀하게 하시지요 뭐 위에 럴코가 사나요? 뭐아 <웃음> <잠시만. 웃음> 예예 마린이쳐 들어와가지고 아 마린이쳐 들어와 <웃음> 요정, 들어가시고요아 네. 고생하십시오 네. 아 160달러... 이래가지고 이거... 근데 이렇게 쓱 보니까 아까 그 용의자는 조리신도가 아니구만. 영화관역... 이 녀석 보스에게 인사를 하지 못할까? 어얘 여기는 우리 나와바린인데 이거... 어제 경찰... 우리 애... 경위님께서... 에 네. 예, 도움을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구형 예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뭐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왜지? 그럼 잠깐 들어가도록 앉아. 하겠습니다. 어디 가면 맘대로 문을 막아야지 이건. 위쪽에서 약간 악의 기운이 느껴진달까? 뭘 악의 기운이 느껴져요? 아여기있네이 새는. 야너 언제 여기 왔냐? <목소리> <목소리> 여기 안, <목소리> 앉아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 내딱 집무실이에요. 아니 그 머리가 갈색이고 좀 검은색 정장을 입으신 분을 찾고 계시던데 아 우리한테도 왔었어요 우리한테 먼저 왔었는데 어? 근데 우리 쪽에 아닌가요? 사람이 없었어 어 아, 잠깐만 그 쪽도 아니야? 이쪽도 아닌데요 <웃음> 누구 쪽이야? 어? <웃음> 유령 아니야 유령? 어라? 황금말이다아 잠깐만 연락처요 예. 아 뭐야 또이복주자는어 아, 저기 막 삐삐삐 나리 났는데 뭐야 뭐죠? 자내리십오 내리십쇼 어 잡혔네 어? <웃음> 어, 잡혔다! 누구, 이거? <웃음> 연비님, 그, 거짓말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습니다. 우리? <웃음> <웃음> 너 우리 팀이야? 아, 잠깐만, 진짜 우리 팀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팀인지도 몰랐어. 사실 말씀주십니까 <웃음> 사대보험을 가입을 안 하셔서. <웃음> 이제 인원 관리하는 분은 또 따로 있어서. 다른 분이또 다른 분은 또다 그팩 래비 가고 팩 래비 어... 어딨니? <웃음> <웃음> 하 이거 이거 내가 본 드라마에 이거 임상무라고 나오던데. <웃음> 팩, 아 이거. 팩 래비. <웃음> 그러면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네 보스 다녀오십시오. 야. 아유 <웃음> <야, 야, 야, 웃음> 아유. 예. <웃음> <웃음> 안녕. <바이바이. 웃음> 하. 역시 우리 쪽은 아니었네. 음, 우리는 믿음으로 떨떨물시 살. 어 뭐야 왔나? 한병 가 온나. <웃음> 아 잠깐. 만아 아직 제로 사는 중. 아니 지금 어 메이사가 지금 다 사오고 있대. 어다 알고 있대. 그러면 다음번에 여기 사자 그냥. 여기 사가지고 빨리 이거 술 마시는 거 빨리 가 온나. 이거 술 만드는 거 이거 빨리 가 온나 빨랑. 이거 빨리 가지고 오시지요 형제자매님. 사업이 지금 급합니다. 한 시간. 언제 나 언제오 나 언제오 나 언제오 나.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 할게 됐어 아좀 겹쳤다 에이. 아하 잠시만 이거 3개 정도 사는데 얼마나 들었어 이거 하나에 100달러 이거 지금 속도가 이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거 한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한시간 기다려서 뭐 야, 1800달러면 이거 수지타산 안맞지 50개 한 번에 판다 생각해봐 10개 팔면 6,400달러 100개면은 그러면 64,000달러 32,000달러 야 이거 50개 정도 한 번에 팔아야 돼 할라면 맞지 이거 대량 생산이야 답은